안녕하세요 건강의 노래하자 보컬사랑 백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성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의욕이 넘치다 보니 연습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때 연습을 과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한쪽으로만 냅다 조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성대 접촉을 유도하기 위해 낮은 후두를 가져가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낮은 후두에 너무 꽂힌 나머지 계속 이 낮은 후두를 유지하려고 턱과 혀뿌리 등에 힘을 주어 버티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성대를 닫아주는 힘이 너무 약한 경우 높은 후두 위치에서 거의 목을 조이는 느낌에 가까운 상태로 훈련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대 접촉이 좋아지고 나면 다시 목을 열고 가벼운 성대 접촉을 촉을 연습해야 하는데 의욕이 너무 앞서 과하게 연습하는 바람에 오히려 목을 조이는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발성은 스펙트럼입니다. 우선 양극단을 이해해야 하죠. 가장 왼쪽 끝과 가장 오른쪽 끝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낮은 후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반대로 나에게 높은 후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오케이, 이것만 겁내 열심히 조져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발성을 배우는 초반에는 연습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 아직 연습의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과하게 연습하는 것은 독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직 약한 성대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성대 접촉이 균일하게 되지 않다가 이제 레슨을 받으며 성대 접촉이 겨우 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과하게 연습할 경우 성대의 모세 혈관이 데미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 는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발성을 잡아가야 하는 초보자의 입장 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엄청나게 큰 요소처럼 느껴지게 되죠 목이 상하는 건 아닌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할 테고요 그래서 성 성대 접촉이 정상적으로 되기 전에는 과감한 연습이 오히려 독이 되기 쉽습니다 우선 올바른 성대 접촉을 만들고 나서 꾸준히 발성을 해준다면 성대의 탄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강철 성대에 가까워지게 될 테고요 그러니 과도한 연습보다는 이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더 중요하답니다 제게 처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께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레슨 파일을 들으시면서 이론을 이해하는데 집중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몸이 먼저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하려는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머리로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냥 무거운 거 많이 들면 몸 좋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한다면 결국 부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